안녕하세요. 넷플릭스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스트리트파이터 영화를 아시나요? 스트리트파이터 가두쟁패전이란 이름으로 비디오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홍콩 만화 가두패왕을 원작으로 실사화한 작품이죠.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스트리트파이터 가두쟁패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두패왕은 캡콤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해적판 만화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격투 천왕 만화와 같이 무역풍으로 재해석한 외전격 만화이죠. 가도페 왕은 스트리트 파이터뿐 아니라 다양한 작품들을 섞어놓았는데요. 3차 세계 대전 핵전쟁으로 인해 무기가 금지된 세기말 분위기의 배경은 북두이권을 가져왔으며 심지어 아랑 전설 용호위권 캐릭터들이 엑스트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SNK 대 k 콤 원조격이라고도 한국판 실사판은 가두패왕을 타이틀로 가져왔지만 중후반부턴 독자적인 내용으로 바뀝니다. 아무래도 원작의 방대한 세계관을 잇기에는 제작비가 부족해서인 듯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배우분들은 야인시대, 장군이아들의 여러 사극 등에서도 엑스트라로 종종 볼수 있습니다. 순리 역할을 했던 허경아님은 팬카페도 존재하죠. 이 작품은 해적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스트리트파이터 영스트리트파이터, 스트리트파이터큐 등 가두쟁 패전을 모티브로 한 여러 작품들이 나오기도 했죠. f 콤본사도 가두패왕을 알고 있는지 스트리트파이터 r 로에 언급을 한 적도 있는데요. 홍콩영화배우 케이롱이 제작한 영화 제목이 가도표왕입니다 원작 스트리트파이터에서 류아켄의 사부는보우켄이지만 가도쟁패전에선 중무신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디자인은 스트리트파이터원의 겐을 모티브로 가져온 것을 알수 있죠. 더욱 놀라운 점은 출리와 블랑카의 아버지라는 설정도 있습니다. 발로그는 로봇이라는 설정으로 등장하는데요. 가두패왕 만화에선 터미네이터의 티첨 같은 모습으로 더욱 벼랄하게 나오죠. 그리고 가두패왕 만화책은 성인용이지만 실사판에선 어린이용으로 제작하기 위해 수위조절을 했습니다. 스토리도 제법 탄탄한 편인데요. 중무신의 과거 이야기 킹과 베가의 라이벌 구도 저기된 리우와 켄의 이야기 중간중간 개그 장면들도 나와 당시엔 평이 좋았습니다. 어린이용 영화치곤 배우들의 액션신이 무척 좋은 편인데요. 아마 기본적인 무술을 하는 배우들로만 캐스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연 역할을 했던 허경아님은 리미 빠비 기술을 재현하기 위해 와이어에 거꾸로 매달려 촬영했고 멀미 때문에 울면서 촬영했다는 썰을 푼 적도 있습니다. 제작 환경이 열악해서인지 배우들도 자주 바뀝니다. 초반에 통통했던 가일은 날렵한 배우로 교체되었고 사가트는두 번이나 교체되는데 점점 키가 작아지고 말라갑니다. 이 작품은 아쉽게도 결말을 내지 못하고 전영되었는데요 결말 스토리는 케뇨카를 하신 박상현님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출리와 류가 결혼하고 초호화격 투신을 촬영했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더군요. 다음 편은 킹오브 파이터 격투천왕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